자 귀신의 우리는 풀이하는데 이 푸른 유형을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우리 네 가지가 있나 세 가지가 있나 음, 자 일단 한번 보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을 받는 사람 그제 신 내림을 하는 거 그제 자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귀신과 친한 음? 귀신수 그지? 세번째는 우리는 기연수 귀신과 인연이 되는 수 네번째는 우리는 망자수 그러면 신내림의 무속이다 그지? 무당이다 그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네가지로 대비를 하는데 자, 신내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내 주장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 주장신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쵸? 주장신이 왔으면 이 주장신이 어떻게? 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나? 주장신은? 주장신이 오면 내 인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그죠 어떻게 이 주장신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거다. 자, 그럼 주장신이 와가지고, 자, 어떤 일을 전개를 할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주장신이 어떻게,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이 주장신이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왔을까? 그렇게 결국은 이 줄이다. 그대 연줄. 신념을 할 때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러면 물어보자. 나는 주장신, 원신이 뭐고, 원신이 뭐고, 내주장신은 뭐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한, 주장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나알 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주장신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주장신이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알아야 돼. 귀신이니까 죽은 사람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어떻게 죽은, 내인데 온 주장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장신이라고 꼭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노?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어떤 인연으로 내인데 왔을까? 이거는 알아야 될거 아이가. 무장이라말해야 되겠지. 아, 이것도 모르면, 우리가 무단지라 이런 말 했으면 되겠나? 아씨, 무단지 차야지, 지금. 금이 저것도 모르는데 무슨 무당하노? 저것도 모르는데 넌그 어떻게 하노? 니 개통신. 그렇죠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나? 그렇죠 자, 우리는 기신수기신수는 내인데 해꾸질 하는 거잖아. 그제 신이 아닙니까? 내인데 해꾸질 하는 거야. 이건 액기라, 액기. 이기신수는 우리는 액기다, 이 말이야. <웃음> 자, 액기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내인데 와가 있을까? 이것부터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만들 것인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귀신수니까. 그렇죠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 냉대해 꾸질하는 애기들이 어떻게 죽어갖고 어떤 일을 만들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그뭐 방책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대응책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 이거 어디 가서 배우겠노 내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는 사람들은 정말 로 행운의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기연수다 기연수는 어떻게 우리는 병을 만드는 거라 했지 그지 병은 우리는 이걸 갖고 풀면 안돼 그치? 이게는 어떻게 인연으로 온 병이 아니다. 병은 인연으로 온게 아니야. 어디 가서 불러갖고 붙어갖고 온 거야. 이? 누구 말했잖아. 초상집에 가서 붙어보고. 산에 따라가서 집 나눠주다가 붙어보고. 어디 가다 보니까 붙어보고. 사고 나갖고 붙어보고. 길거리 가는데 막 갔다 오 아까 들을보고내 이사 간데그 귀신이 있어갖고 내 인데 홀려서 붙어보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현수는 이거 운명수 갖고 이런거 푸는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느냐그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젝트 제 조금 전에 야가 애기 행동도 하고 막 개판하기도 하고 막 이런게 막 풀었다 이 말이야 그거와 우리는 또 뭐이야 어떤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이것을 합쳐 갖고 우리는 어떻게 푸는거야 이것을 우리는 기연수를 푸는거야 이것을 가지고 기연수를 푸는거야 무슨 얘기지? 야가 지금 어떤 행,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복잡한 게막덜러붙어 보면 온갖 뭐,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귀신들이 다 붙어있다는 소리다. 이? 그러면 이기운수를 풀면 어떻게? 어떤 어떻게 죽은 귀신인가 이게 풀네. 그치? 이거 풀면 어떻게 해? 이 아이가 지금 이런 게뭐 아이가 됐다 아이가 됐는데 이 아이는 이런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귀신이다 그러면 우리 푸는 거야 이제. 그럼 뭐든 대응책이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도제 할것도고 어, 49제 같은 거한대 천도제하고 49제 같은 거 한대. 이것을 우리는 망자수로 푸는 거야 이? 망자수는 어떻게? 해? 이 우리 조상이 되면, 그지이 조상인데, 조상이 어떻게? 해? 이것이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이, 이 조상이 가진 업장을 갖고 있는 거야, 업장을. 그러면 이것이 작동을 하고 천도가 바로 돼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조상들에서는 해꾸질을 하게 되는, 누구인게 해꾸질할 수도 있어요, 천도 되기 전에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걸 푸는 게 우리는 어떻게 엄낭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엄랑은 누구인데, 이것은 어떻게? 누구인데 빈, 짐, 빛인가? 우리 조상이, 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천도가 올바로 되지 않고 어? 자식들인데 애를 밀고 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원한은 무엇인가? 이으시는거다 그런데 이 원한이 어디에서 왔는가? 읽으되 그러면 어떤 귀신인 귀신으로부터 왔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귀신은 어떤 집빛으로 이렇게 왔는가? 이것을 푸는거 그럼 귀신에 대해서는 이건가 하면 내일 두분들 모든 것이 다 풀리겠지? 자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귀신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면 풀어봐. 이거는 내가 풀어줄 테니까, 지금. 이외에 필요한 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대. 필요없는 귀신이 붙어있으면 떼내고 갖다 붙이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있다, 없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항문적으로. 그냥, 그건 뭐 좀, 그렇고 <웃음> 우리는 상담을 위해서. 응? 상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천신만신 했었지만 이네개의 수만 가지면 우리는 천신만신이고 다품네인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빠진 게 있으면 이야기 안 해봐요 모르겠다 하면 거기다 있다 그지 빠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요 애초부터 몰라? 애초부터 몰라면 고른한데.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다 푸는 거야. 믿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기현수다 병으로 온 거. 응? 자,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야 될걸 우리는 한번 푼다. 이것이 우리는 줄이다네, 줄. 이 귀신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줄로 왔는지, 이것을 지금까지 다른 건다 풀지만, 은 줄을 지금부터 푼다잉. 줄? 무슨 줄? 무슨 줄? 무슨 줄? 줄에는 내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우리가 뭔가 잘갈락하면 어떻게 서그 빠진 새끼줄이 잡아라 했잖아 그제 그럼 귀신이 그냥 오는게 아니고 이 줄을 타고 오는 거야 ,이? 줄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뭐 새끼줄도 있고 어? 고래심줄도 있을 것이고 ,이? 자 그러면 고래심줄이 떼내기 쉽겠나 새끼줄이 떼내기 쉽겠나 고래심줄 <웃음> 고래 떼기 쉽다고 <웃음> <웃음> 아이 참아 <웃음> 뭐, 고래심줄이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도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줄에는 네 가지가 있다. 무슨 줄? 조상줄. 그 다음에? 기신줄. 칠성줄. 기신줄2년줄 기신줄. 인연줄.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 줄은 어디 가서? 이 줄은 우리가 어? 오기 체질 포펄서 헬스 앱 다운로드 딱 받게 되면 기신줄은이 줄은 다 풀어 놨어요. 앱을 포펄서리 층을 놓자. 자, 포폴서 치게 되게 되면 포펄서 헬스라고 있어요. 이. 여기에, 우리는 무상 db 서비스에 클릭을 딱 하게 되게 되면 이 줄은 어떻게? 신병 테스트 응? 신병 신기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무료로 우리는 다볼수 있는 거야 여기 있지? 그 앱에 들어가고 퍼플스를 딱 치면 저기 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은 퍼플스 해설을 딱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무상 db 서비스 임시 개통해갖고 이게 네개가 db가 있는데 네개 db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상 테스트에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그 신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딱풀어난거요 그럼 우리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갖고는 불구장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신줄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신줄을 푼다 그러면 이 신줄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육명수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내 신줄은 어떻게? 해? 이 운명이 타고난 운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줄은 어떻게? 해? 내 운명수에 정해져 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신줄. 우리가 줄, 연줄이다 연출. 인연줄이다 인연줄은 크게 우리는 네 가지가 있다 다 그제?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1차 조상줄. 다른 줄은 시원찮은 줄이다. ,이. 그렇게 새끼줄만 잡아도 되는데 썩은 새끼줄을 잡으면 안 되겠지? 자, 이것이 우리는 칠성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줄이다. 그 다음에 인연추. 그러나 여기는 전부다, 누구든 여기에는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순수하게 해당되는 사람은 막 여기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두 개, 세 개가 막 합치진 사람도 있어. 자, 지금부터 푼다. 자, 이 조상줄은 어떻게? 우리가 원신이, 원신이 어떻게? 조상기다. 조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조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는 조상주지라고 한다. 그러면 몇 번? 7번. 보자, 여 7번 이제. 여도 조상주지다 뭐 뻔하다. 답 안다, 이 말이야. 흔안 돼. 여도 그렇지. 네? 네, 조상줄, 네, 조상기, 여도, 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잖아. 보면 뻔뻔한 네. 네. 얼굴만 딱 보면 다아에이마 얼굴이 다 시기 있으니까. <웃음> 자. 자, 칠성줄은 여러분들이 업줄을 갖고 온 거다. 업줄, 업줄이 뭐지? 네, 네. 내려온, 내려온 줄이 무슨 줄? 네. 응. 업줄이다 그게. 업줄. 아니, 그럼, 업줄. 그러니까, 8번, 16번, 아, 여기 있네, 이 업줄. 17번, 15번, 17번. 아, 9번, 17번. 9번, 17번, 25번, 25번. 그 다음에 33번. 이것이 업줄이다. 여는 가봐야, 여서는, 여기서, 여서는 가봐야, 이 칠승줄에 걸려갖고, 계속 이렇게 해매는 거야. 이쪽이면 좋아하는 거야. 이. 분명히 이것이 칠성줄이다 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귀신줄은 어떻게 7번 그렇지 7번 11번 어? 19번 이런 것들이 귀신줄이다 <웃음> 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칠성줄에 부가적으로 한게더 있는 것이 있다 칠성줄의 부가적인 것인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병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병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병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칠성줄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래 병복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계산 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11번, 19번, 30번. 네? 이것이 칠성줄이야 27번은 아니지 어, 27번이 뭐 27번이냐 27번 그러니까 이 꼬약한 버릇이 11번, 19번, 27번 이 꼬약한 버들이다이 끄지? 요것이 7승 줄이야 19번은 처음 나다 19번은 유일무이란 번호다 나는 안 하나, 내가 이때까지 자 그다음에 우리는 단명복을 갖고 있는 사람 단명복 단명복 단명복은 칠성줄을, 칠성줄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인연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귀신줄과 연계가 되어있다 이거는 기연줄이라고 하는게 돼요. 어. 단명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기연줄이다 이것이 기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안 통하니까 귀신줄과 기연줄은 조금 다르다 자, 병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성줄로 온 것이고, 단명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는 기연줄로 온거야 그런데 기연줄은 통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신줄로 우리는 통한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인연주이다 이? 귀신이 붙는 것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따른 거야 이? 인연의 법칙은 어떻게? 내가 타고난 원신의 법칙 이? 원신의 법칙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말따라 19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다 있어 이? 유일하게 딱한 개가 그렇다 19번이 17번을 한번 보자. 아, 17번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까 계산해주는 모른다고? 그럼 좀딱 해줄게. 자, 아, 이칠성 줄은, 아, 17번은 칠성 줄에 뭐 있나? 그럼... 칠성 줄만 걸려있는 거야. 7성 줄. 자, 그렇게 인년 줄에는, 이 원신에 걸려있지만, 인년 줄은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은 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 풀어줄게. 이 인연줄은 우리는 한생의 고. 한생의 고에 걸리는 사람은 인연줄. 자, 우리가 그 중에 영혼의 인연법, 귀신의 인연법, 우리는 인간의 인연법이 다 걸리는 거잖 이거는, 이거는 한생의 고에 걸리는 사람이 인연줄이다. 그런데 인연줄은 제일 약한 거야. 인연줄은 제일 약한 거다 이. 자, 그러면, 7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이 줄과, 이 줄이. 7번이 무슨 7선줄이고 7성줄 어, 아니지? 또또 7번은 초상줄과 귀신줄. 그 다음에 19번은 어떻게? 초상줄, 아, 7선줄 귀신줄. 13번은 어떻게? 초상줄. 한 개. 18번은 아 17번은 어떻게? 칠성줄 7성. 11번은 어떻게? 칠승줄에 귀신줄 15번? 15번 한번 자 일단 귀신줄 그치? 응. 뭐? 뭘 모르노? 가족 간단하지. 거기 써드렸던 거를 안 써놔서 돼요. 치성주는 탄생업 병법 있는 사람들. 자, 치성주는 탄생업 병법. 이 병법. 기신주란 내생의 업. 단명복. 이거는 단명법. 환생고 끌잖아. 그뭐면 계산 안 되는 게 어딨노? 음. 이때까지 묶으시고 행 계산법.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세 개씩 걸리는 고도 있지. 한개걸린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응? 아, 없는 아예 사람. 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뭐, 세로를 재봐라. 여기서 뭐, 2 2분 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 오. 그치? 1 8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지? 1 8분 이런 거나. 18번 없지? 아, 뭐. 어, 그렇게 18번, 22번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붙은 게야? 설득는 찾기가 붙은 거야 많이 이런 일이 생기면 줄이 없이 돈은 없다. 병법. 그러니까요. 우리는 조상기, 조상기, 우리는 탄생의 업, 지금 하던 거 병법, 내생의 업, 우리는 단명복 우리는 한생의 고, 이거다. 이. 나 막, 그런 거는, 이거 하지 말아 했지. 오케이? 그러면 두 개씩, 세 개씩 막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이거, 이거, 높은 거, 큰 거, 힘센 거, 다 걸려 있는 게, 이게 19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주장심만딱 받으면, 이거는 묵고 사는 거야. 무조건 막, 가는 길이. 주장심만똑받으면 가는 거야. 주장심뭘 받아? 장군. 의 조상. 그렇게는 할아버지, 못된 할아버지, 딱 받으면 끝나는 거야. 엠! 하고 담배 빡빡 피우고, 이 꽃만 켜갖고 팍! 오면 이랬뿐만,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아. 정말은 내 명쾌하게 안 풀어주나? 풀어줬지? 더 궁금한 거 없지? 그럼 단면 지표고 또 시작합시다 18번 그러면 18번 18번은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연 줄이 작기 잖아 18절은 아무것도 없지 인연 줄도 없고 아무 줄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일이 안되고 막 이렇다 말이야 폼에 오면 이렇게 막폼 재고 하면 는 거의 장군 수준이다 이 말이야 폼 재고 막 이런거는 장군 수준인데 그게 지금 하는건 어떻게 하는 일이 안되고 망하고 막 그런거 한번 봐봐 그러면 이게 2번이지 그러면이 32번이잖아 32번에 나누기 8 해보면 어떻게 48에 32 8번 한번 찍어봐 병고, 외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이, 전역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결혼도 잘못 하든지, 이렇게, 막, 여자는. 네. 그게 보니까, 그, 그, 그게 50살 때도 장, 그래서 여기서, 잘잘 여기서, 하지, 여기서 아직까지 어디 갔냐면, 자기를 못간 거야, 막으니까. 아 아, 데 천일기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했어 지금 풀어지아 원장님 이다 아셔야 돼. 어배우을 그러니까 그 봤어요, 그렇지? <목소리> <그치. 육안을 목소리> 뭐? 장군이 아니고 선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현상이다 현상.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하고 있는 행동 그나 지금 행동. 하는 행동 현상. 8안 <웃음> 이거는 현상이라 이렇게 우리 운명사고 상관없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랬지 현상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장군이고 이가 어디서나. 아니지 장군은 본인. 여기 여기. 여기 이번 이번 손실 음. 방황 힘들고 뭐 망하고 이런 거있잖아요그 하는 일이 잘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이게 이게 되잖아 그럼 이게 타가게 되면 이게 탁붙은거이것 이것이 이 어떻게? 이 사람은 인형줄이 어떻게? 이거기 때문에 어디서 날라붙은거야 그러면 뭐구시나 구실를 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이런 데 다니다가 이것이 붙은거야 이는 우리 집하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자기 한 명하고도 관계가 없네 자기 한 명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무리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임명자로 오는 조상들을 부르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선왕수를 정립하고 도와야 되는 거야그 이거는 이거는 우리 조상하고도 상관이 없는 이런 기대인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부르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이거 뭐고? 원장님이, 뭐, 이거, 제주는 좋은데, 그지? 아주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근데. 공부가 안 된다, 싫다. 근데 그런 제주는넌 뛰어난데, 이것을 안는지까전목이 아직까지 잘안 했대. 근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리를 다못 했어. 그래서 이제 정리. 내가 지금. 어, 어메이징 그래스가 풀리면서 이거 다 푸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지. 됐죠? 지 음. 네, 내년에 네, 네. 네. <웃음> 근데 지금, 지 지금, 지지지 지금, 지 자 그러면 입에 막 사탕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말도 하기 싫어하고 찰력은 돼가고고 큰일 났다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귀신의 행동 이 모습이다 행동이나 모습 어떻게 귀신이 행동하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치?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귀신이 귀신의 영향이다 기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애군 타입이다, 애군. 이기신이 붙어 갖고 이기신이 장난치는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알겠지? 자, 이거와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죽은 기신인지기신의 정체를 푸는 거야. 자, 어디서? 어떻게 죽은 귀신이니가? 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 아이가? 맞아요. <웃음> 이거 어디가 한문적으로 이렇게 풀겠노? 그렇다고 내가 이 뭐, 이게 뭐, 귀신 잡고 댕기 봤나, 어디? 이거는 학문 아니면 안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딱딱 풀면 돼. 망자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7로 나누고 8로 나누면 어떤 행태를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순번을 한번 보자. 우리가 신과 관련돼갖고, 이 접촉해갖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런 신발의 작용이 굉장히 강한 거야. 자기도 느끼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상담할 때 상담을 할 때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감정해야 되겠지 자두 번째는 이 행동하는 모습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두 개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우리는 진단을 하는 거야 진단 응? 우리가 병을, 찾, 병을 치료를 하려면 이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될 거잖아 우리는 귀신을 처리할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귀신을 정확하게 찍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뭐 이때가 뭐 할아버지도 했었고, 뭐 허설이 했면그거 고난한 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일이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행동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 우리가 또 있잖아. 장군 모습, 아가 어떻게? 해? 아주 좀 가격하고. 폭발적이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장군이다. 자그 다음에 선조라는 것은 어떻게? 찬찬하고 다소, 어 갖고 천천히 가고 다섯 어 다섯 어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 요그 다음에 어 갖고 동작기는 어떻게? 천방지축 한다 여러분들 이 조금만 보면 안 돼. 상담하는 과정이죠다 알기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야,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행동하고 상담하면서도 뭐 자기가 잘난지 해 쌓고 이렇게 하는거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좀 전에 해 쌓고 뭐이런사 하는건 전부 다 우리는 할배하면대강기가 붙은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붙은거 알잖아 그지 이거 기 종류는 안다 말이야 그지 기 종류를 기의 종류를 우리는 관찰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웃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찍어낸다는 건, 그건는그 말이다, 막. 그 많은 귀신들 중에서 어떻게 누가 찍어내겠노?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떤 상항이 급박하냐? 어떤 상항이냐는 거다. 상담하러 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대충 이야기하겠지? 내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지가 있다?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들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기의 종류는 설명해 줬지? 기의 종류를 선택하고, 여기서 원한, 원한상을 우리는 찾는 거야. 귀신의 원한상에서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기연수가 나오겠지? 기연수나 논다, 그지? 기연수를 우리는 어떻게, 몇 분, 몇으로 나눠다 했나? 너는 팔 그렇지. 나누기 팔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죽은 귀신이다 이렇게 놓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 이것이 이 귀신은 이런 원한을 갖고 이런 상에서 죽은 이런 귀신이다 이렇게 놓은 거다, 그죠?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든다는 소리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어떻게 일했다가 어떻게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천방지축진을 했다가 그지또 이게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기운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또 이런 귀신이 또 붙은 거야. 그럼 귀신이 두 번이 붙은 거야. 귀신이 두이가 붙었다는 거다. 어떻게 되면 저 뒤에도 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개, 한 개는 내 거고, 한 개는 엄는거 따로 갖고 둘이서 해갖고, 한,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이랬다. 이미. 맞나? 아가 <웃음> 어떤 데는 어떻게? 이폼 재고 장공기가 있다가, 어떤 데는 애기기로 바퀴부고 이랬다. 개구장이 싫어하고.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풀었잖아 내가 설명을 다 해줬지 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채은기신이다 뭐 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흔들어 주세아아저 이제는 어떻게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기신은 우리는 어떻게 내 운명으로 보게 되면 이 어떤 출로 그제 이 연출이 어떤 연출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연줄만 끌어보면 되잖아. 연줄를 주고 귀신을 치대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운명대로 살아갈 거잖아.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귀신이 이런 게 있으면 내 운명대로 인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내 운명대로 푸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돼갖고 이 사람이 식기가 작동을 할 때는 이런 관찰법에 의해서 우리가 역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다. 망자는 별도로 망자니까. 망자는 마찬가지잖아. 망자는 어떻게 딱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망자수에서, 망자수에서 치료를 나누면 이거 생동이, 그제? 어떤 상항이벌어지고 어떤 귀신이 될 것이다, 인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놓잖아. 망자는 인연수로 했다. 그렇지? 망자가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상기가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인연이 따라갖고 내가 어떻게 인연수라는 기연수라는 것은 내가 그런 유형의 귀신 속에 들어있다는 거다. 망자가 그러면 나를 해코질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 망자가 어떻게 일으키는 망자에게 빗받으러 오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는 거야. 자, 음, 이거는 우리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망자는 자, 이 망자가 망자가 이제 가다 보면 망자가 간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망자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엄마가 만일 엄마가 망자가 됐다 하자. 엄마가 돌아가시면 누구 인데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사람 인데 나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슨지 알겠죠? 그러면 생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망망 엄마가 돌아가 가지고 전부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나쁜 것이 있는 게아니라 말이에요 풀어줘야 되겠지? 풀어줘야 되겠지? 네. 자 우리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이 자식들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만일 바르게 천도가 돼 갖고 가고 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운문제로 가지만은 이 천도가 되지 못하고 못 가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때는 자식들에도 똑같이 인형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웃음> 이해됩니까? 돼요. 그러면 망자가 가면 어떻게 어떤 원한 상을 갖고 가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원한 상을 갖고. 아이 그 그림 있지 원한 상해 놨지. 원한 상 밑에 네모짜리.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원한 상 이기요어도 1이니까 그치? 1 2 3 4 이렇게 거 이것도 1 2 3 4, 이것도 1 2 3 4이 되잖아 제일 위에 있는게 이게 전부 다 1이다 이? 1 2 3, 1 2 3, 1 2 3자 원한상을 갖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망자는 이런 원한상을 갖고 가는데 이, 이 원한상이 어떻게? 이런 병고상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이런 기들에게 기들에게 빛이 있는 거야 빛 그러면 내 원한 상을 이런 일을 만드는데 이런 귀신들인데 빛이 있으니까 이런 귀신들이 어떻게 망자 이제 내놔라 할겠지 망자 이제 내놔라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망자가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 이런 자식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식들이 있으면 이 자식들이 여기 있으면 인연이 되는 이런 기인데 니좀빚좀 갚아 달라고 일하겠지. 그렇지? 그럼 빚 받으러 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빚은 어떻게 일로 갚는 거야, 일로 갚는 거. 할아버지 갚는 게 아니야. 알았죠? 빚을 이렇게 갚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는 엄마 엄마는 실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인재는 그다지 그것이 없지만은 하려고 안하겠지. 꾸지 질 하려고 안하겠지. 이렇게 일단 믿자. 믿는데 어떻게 되게 되면 이 병고상에서 이런 귀신들인데 빚이 그만큼 지가 있어. 그러면 이 빚은 이한명가못 받잖아. 그치? 못 받으려는 자식이 돼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인데 미운 사람인데 가겠나? 어? 착한 사람인데 가겠나? 저 봐라. 그거 다해줘 미운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인연이 닿는 사람 자식인데 가는 거야. 인연이 닿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빚이 많으면 어떻게 이 자식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은 알아서 빨리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를 빨리 잘빚을 아, 미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빵형도 응? 이이것고빵아가지고 형제들이 또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말파나 우리 저가지살 할매 정도 되면 좀갚아줄수도있을지도모른다 그건 하 정도 도많아있기 빵파 정도 게또 문제지. 하락도아도갚아주갚아주게빵도고도 앙, 못갖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2년째로 오는데 누구인데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 누구인데 가겠노? 여러분 생각해막 간단하게 하나 해보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 했다. 아, 그거는 이제 업장으로 있는 거고, 제 천도지 할때 푸는 것이고, 네? <웃음> 여러분 합이 뭐고 합이 어. 합은 우리는 구해서 운명 주기가 궁합이 맞는 사람이 제일 당할 확률이 높다. 망자 운명. 망자의 운명 주기와 어, 망자의 주기와 내 주기가 합이 돼버리면 그게 우리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망자의, 어. 어. 망자의 주기와 망자의 주기와, 이것의 주기 귀신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 했다 귀신에는 인연주기라고 하면 된다 이? 귀신의 인연주기와 내 운명주기가 합의되면 그 사람인데 가장 강하게 미칠 수 있다 진짜 신비 비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망자의 인연주기와 망자의 인연주기와 나의 인연주기, 자식들의 인연주기를 비교를 해버리면 어느 자식인데 이 영향이 가장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거야. 망자는 당연히 망인은 죽은 날, 죽은 날 밤으로 계산한다 했잖아. 죽은 날 밤으로 계산한다지 죽은 날 밤의 우리가 인연 주기와, 인연 주기와 내 운명 주기가 합이됐을 때, 이 사람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이 인연의 합이라는 거다. 그 자손이 그렇게 미워서 살아 있을 때 밉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합이 됐을 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 여름인데 여름만 맞춰 보면 되지. 그게 어느 자식인데 말할것입그러니 그, 같은 구 번의 망일 서갔다구번 중에 같은 인연 중 자손이. 여러 명이죠. 이름이 인데다 갔을지. 그렇게 집에 가도 은사를 보면 쭉 줄줄이 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한 집만 딱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이 가다가 지 있는 데는데가면 어떻게 해? 이 집에 한번 집집거리 보고 저 집에 한번 집집거리 보고 저 집에 가서 한번 집집거리 보고 돌아가면서 집집거리고 쭉다 망하게 하는 수도 있다. 그,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미리 사물. 우리가 부도가 날라면 어떻게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미리 망해버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다면 그러내 운명치기가 맞다면 미리 갚아버라는 거다. 내가 막 적극적으로 놓갖고 천도집비 역도하고 미리 갚아버라는 거다 사주고 그렇게 인연되는 사람은 무조건 그게 돈 내라 하면 그거 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 갖다 내는 거야. 미리 내버는 거야. 당연하지, 있는 중에 그 그렇지. 그거는 뭐, 남자, 여자 빼고 이런 거없다이 신비의 항문 아니가나? <웃음> 그러면, 누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느 자식인데 가장 인향을 많이 줄 것인가도 다풀다 풀어보잖아. 부르, 다 더 궁금한 거없지 이게, 이게 앞으로 세계의 형명이다 세계의 형명이다 그렇게, 이제 뭐, 스님도 답해야 되고, 목사님도 뺏야 되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니까 목사님도 뺏야 되고, 뭐, 이게 답해야 된다. 그지 무당도 뺏야 되고.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뭐. 귀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겠노? 귀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거 뭐 자꾸 한번 막겠노? 자 그러면 잠깐 씻다가 또자 이제 우리는 풍은 주기다. 자 아까 저게 이 풍은 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살아생기면서이 결정적인 이 영향이 귀신이 들리는 시점이 딱 있다는 것이다 아무 때나 뭐 귀신이 들리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자 아까 지금 귀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타고난 원신과 다른 행동을 하든지 다른 영향을 미치든지 다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거는 무조건 귀신이다 그럼 우울증 걸린 아들도 딱 보면 바로 막 다 계산 해갖고 가로 다 풀어 푼다 어느 기지 붙이지다안다는말이에요그 <웃음> 질문 같아요? 우울증 환자든 뭐든 다 안다니 말이야요그짝 풀면 그대로라니까 원신하고 어떤 식으로 다르고 어떤 기지 붙었다는 건다 안다니 말이야 어떤 줄로 왔다는 건다 알잖아 그거 뭐 우리는 언제 이것이 올 가능성이 위험성이 가장 높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거장 규모에서 우리가 가장 인간이 가장 힘든 시기가 우리는 삼재라고 했다, 그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지는 그러면 이 삼재 기간에 귀신들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야,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할 줄이야. 만약 그러면 이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온다고 그랬다. 삼재라는 것은 천풍, 지풍, 인풍. 이것이 동시에 오는 게다. 그제? 동시에 온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야 삼, 삼자가 뭐, 이 3, 뭐, 10년에 한 번씩 오고, 뭐, 10년에 한 번씩, 3년씩 온다. 어, 웃기는 소리예 뭐, 장난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테지 자,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는, 이는 운명적이와 상관없이도 온다는 거다, 이거는. 운이 나쁘다고 갖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운이 좋다게갖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3재 때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풍에는, 우리 풍을 알아야 돼. 풍은 저기를 알려면 풍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이 풍의 종류는 어떻게 하? 우리 몇 가지가 있겠나? 풍의 종류다. 종류하게 되면 무려 무 6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 2 3 4 5 6이다 그러면 천풍 지풍 인풍 천뭐랬노 연풍이다 이, 그지? 지 이거는 액풍이다 인 현풍이다 현풍 자 그러면 이 풍이 동시에 온다고 하면 사람만 전부 다 잡아보지 전부 다 뭐 이제 우리 돌아야 돼푸는거죠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오지 안하고 우리는 주기 주기별로 별도로 오게 된다는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초년의 함은 인생의 풍운주기는 초년에 함은 이렇게 넘어가고 중년의 함은 넘어가고 말년의 함은씩 넘어가게 되는 구조다 그러면 그상시한거는 푸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큰 주기에서 큰 주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된게 있다 그지 많이 천지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천풍 지풍 인풍이 몰아치는 근본이다 이 속에서 천진이 돌아가는데 자 여기에 천풍이 여기 있어야만 이 시기에 천풍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지? 자, 여기에는 우리 색깔로 칠해놨다, 그지? 자, 그러면 이큰 주기에서도, 음, 이렇게 다안 칠해놨지? 큰 주기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칠해놨데가있을거다 그지? 세계 중에 한 개. 이 시기가 우리는 천풍, 천이 있으니까 천풍이 오는 시기다,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시기 안에는 천지인 이래갖고 또 있다 이말이야요 그지? 이것이 천과 천이 합쳐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천천 이렇게 되어있 천천천 이렇게 되어있 그지?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천천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천연풍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을 때를 우리는 천풍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요 밑에 여기 색칠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서 요구 색칠해놨으면 지지지 지 이렇게 되지 요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액풍이라고 하고 요 시기를 우리는 지풍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 운명 번호 갖고 딱 찍으면 나오잖아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우리는 지액풍 어떻게 되면? 굉장히 기신풍이 많다. 이해되세요? 중간에는 없는 데서이 천풍, 스템이요 오는 거. 파란색. 천풍은 이항스 천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어, 이게, 이게 천풍이 있는 거는 천천히 있어갖고 천풍이 오는 식인데 이것이 한개더 있으면 이거는 천연풍이 되는 거다. 한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있으면 천풍. 천천천이 있으면 천연풍. 지풍도 보나? 지풍 여기 있잖아요. 지에 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에 지지. 지지가 있을 때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지지가 있을 때는 지풍. 지지지가 있을 때는 여기는 지액풍. 짠은 거는 지액풍. 인연에서 지액풍. 여기서는 여기서는 인연풍. 인, 인이니까 인풍. 인, 인, 인이니까 인현풍. 우리 운전풍면 되겠지, 그지 우리 오늘은 우리 정원장님하고 길도야하고, 어, 알면 우리 간다, 진도. 다른 사람 하니까 지금 다못 알아듣는 것 같아갖고. 예세요 되죠. 그래도 되죠. 자 그러면 응. 네. 음. 그 음. 그 그렇게 9년 주기를 잘랐을 때 지풍 네, 네. 그 속에서 또 3년 주기를 해갖고 겹치셨을 때지액풍 네. 음. 그러니까 지가 3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연풍이다이 연풍 어, 지의할 지역풍, 천일 때는 천연풍, 인이 있을 때는 인현풍이다. 어. 인현, 인이, 인현풍. 인, 인, 인현, 인풍. 어, 인연, 인이, 인연풍. 인, 인연, 인풍. 꼭 여기, 여기 똑같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 지 이렇게, 여기도 지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지, 알지. 그렇지. 그 위에 두 개가 있을 때. 위에 두 개가 있을 때 지풍. 제일 위에 가고그 밑에 중간 가고 우리가 풍은 주기를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가지로. 네 가지는 이것이 해가 돼서 푸는 거야. 연도. 연도에 따라서 푸는 것이고. 자, 요거와요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천풍. 이세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천연풍이다. 10분이 그럼 밑에 제일의 거참 빼고 밑에 거만 천천만 있으면. 그거는, 그거는 천풍이 안 되지. 밑에 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천풍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천액풍이라는 거다. 그럼 이왕 여러분들이 하자그럼 포신 안 했는데. 요것이 오게 되면 요것이 두 개가 되면 천풍. 요것이 세 개가 연속되게 되면 천연풍. 요 밑에 거두 개가 있으면 천액풍이다. 음, 천액풍이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머리띵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색깔 다놓은 거는 천연풍 지풍. 어, 색깔 세 개가 연속돼 있는 거는 그렇고 그 밑에 길단하게 하는 것은 지풍.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요, 기 지이잖아. 여기 지머, 요, 요까지가 우리는 지풍. 요, 그리고 요 밑에 해놨잖아, 39, 42. 요, 요, 요 39, 42는 지액풍이다, 여기. 밑에 끝까지 있으니까, 잉? 예? 아는 거. 다른 건 3년인데, 여기는. 응. 39, 40, 41, 42. 네, 조금 잘못됐어요, 이거. 한 차를 넘 저거 1 3번이요 28, 30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인천에다 천지인천지인 아니에요? 다싹다 다 여기 밑에는 아지 이거 천재인 여기 이렇게 어, 어, 있는데 그건 뭐 잘못했다 천지인천지인다되있는데 그, 그거 누구 했는 이거 잘못했네 박사님, 이거 25세 내가 제, 제 그거 만들지. 지지지가 3 3세 이래서 이, 아니야, 나. 그래, 니니잘못한게지 아니, 니 제누에크 그 39, 40. 아그4 0이부터4 그 0세4 0이다이4 아, 0 39가 아니고 4 0이다터거0세 만드는 0니부터 40세부터 4 0세부이 40세부터 40세부터 40세부터 고이세부터 40세부터 40세부터 40세부터 40세부터 4 0 4 정말로 완벽한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진 니야 <웃음> 야가 지 맘대로 계산해갖고 또지 맘대로 조대로 만들려고만.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천풍. 이것이 천연풍. 이두 개, 밑에 있는 것두 개는 지역풍이다. 천액. 천액풍. 천액풍이다. 천액풍. 그러면 지의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지의 시기에 있다더라도 천액풍, 지 이거는 가, 액풍은 조금 간단한 거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천풍이 천풍이 몰아치는 거와 천연풍 지풍이 몰아치는 거와 지풍 이것이 액풍은 간단한 거다 우리 뭐 손실을 조금 보다든지 이 사건이 터진다든지 뭐 차가 뭐 다친다든지 몸이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것이지 그렇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천년풍과 지액풍, 이것이 인현풍, 이것은 바로 기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인현풍이잖아. 자, 이거는 기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천년풍은 어떻게? 천이니까 어떻게? 우리 혈족의 인연으로 부는 바람. 지 액풍은 어떻게? 귀신바람 이연풍은 외부 사람들 그렇게 지액풍은 지애, 지가 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집에 정착되어 있던 귀신이라든지 상가에 어는 귀신이라든지 지가 하는 일에 가서 이렇게 한 귀신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액풍이고 이 인연풍은 외부에서 느닷없이 우리는 뭐 천도제에 갔다든가, 기에 갔다든가, 무당이 갔다 붙이줬다든가 이것이 인연풍이에요. 그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연이나 애기나 현은 전부 다이 귀신과 인연이다, 인연. 인연풍이다. 알겠죠?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 천연풍, 지액풍, 지협, 인연풍 시기에 대부분 다, 다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천풍이 올 때는 어떡하? 가게가 천풍은 우리는 가족과 혈족에게, 가정과 가족과 혈족에게 이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야요 천풍은 지풍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운동 때는 망하고, 그치?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속고 뭐이런거에그런거에 자, 인풍은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만일 열를 들어갔고 자 우리 아까 저기 뭐 자꾸 18번 다고다이서 하니까 한번 보자 그 18번짜리에 한번 어가 보자 18번 한번 풀어봐라 몇번몇장이 있나 3에 있네 그지자 18번은 3에 밑에 있다 <웃음>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어? 이것이 혐한 시기가 어떻게 했노? 18번은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10살부터, 10살부터 18세까지가 인풍이다. 그제? 자, 그 다음에 13세부터 15세까지가 우리가 인현풍이다. 인현풍은 어떻게?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풀어왔을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알겠지? 사실 친구들 정말 이 귀신 풀는 푸는 풀는데 자꾸 지금 친구 따지지 마 그. 어. 자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45세부터다 그지? 45세부터, 아 46세부터 5세부터4 54세까지가 어떻게? 해? 이것이 천풍이다 그지? 천풍이니까 그중에서도 어떻게? 해? 52에서 54 그지? 이때는 자칫 잘못하면 천연풍이 들어오겠지? 자천연풍은 어떻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때는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귀신 들림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야. 이?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55세부터 63분의 지풍인데 이때가 더 심하겠지, 그제? 이거는 55세부터 57세까지는 g f 풍이다 그제?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이 시기를 잘 넘기야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어,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럴 때, 어릴 때 힘을 로치게 되게 되면, 얘는 이 시기가 아주 깝깝한 시기가 돼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또 보자. 이게 천풍이 오니까 그지? 천풍이 오니까 이 46에서 뭐 54까지? 에이? 이때는 힘들까 아이가? 그지? 그러면 이때이것도 이렇게 주기에 한번 보자. 이거 뭐 18번이네. 주기에 이렇게 딱 하게 되게 되면 46이면 어떻게 이게 46이다, 이게 됐겠지? 자, 46, 47. 눈에 뭐 48부터 어떻게? 뭐 52. 이 이걸 올라가니까. 48, 48에서 52살 사이는 정말로 까까한 시기다, 그지 힘든 시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풍과 이 운명 주기가 이렇게 겹쳐서 힘든 시기다. 이럴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그래서 외부의 힘을 보태야 되는거야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이것이 우리는 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우리 그 뭐고 이어는뭐 백발백축이고 저쪽에 제가 15번 한번 보자 15번 어디 있나? <웃음> 자 18번 18번은 어떻게 이게, 어, 10, 15번 15번 15번은 어떻게 저 25살부터 31살 정도까지가 아주 위험한 시기다 그제 날씨난 살았다 자 그럼 뭐 20분 안보자 20분 안 되고 20 20분, 20분은 제일 문제가 어떻게? 37에서 45살까지 늦게 깨지는 거예요 17분 한번 볼까? 1 7분 어디고? 17분은 여기 밑에 요 10분은 우리 사장님은 46에서 54살까지 네뭐 57세까지. 57세. 그럼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뭐 계속 연결되 가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치는 거야. <웃음> 나도, 나도 이 시기가 어떻게 해? 나도 이 시기에 인풍 시기에 뭐 이런거 아이가? 이게 막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한테 손들어 봐라. 막 하나도 없다. 시기에 우리가 아, <웃음> 핑계대지 말고 조상탓 하지마자. 우리는 조상탓 아니까 지탓이 됐다. 저 어디 조상탓을 지내고. <웃음> 그렇게. 나이 시기에 그렇잖아. 아이고 참 말로. 말도 못한다. 1 9이다이기이가뭐 서른 6에서만 다섯 살까지 뭐딱긱사지뭐 여기서 벗어난 사람 있으 봐봐. 서 그래. 그러니까 정훈장님, 이제 막바지네, 막바지. 어머, 정훈장님, 한번 보자. 7번 어디 가뿐노7번 막바지 지났으니, 이제는? 막바지 지났으니. 어, 7번은 어디 가뿐노 어, 없노? 어, 1분이 첫번째. 어, 이제 하면 뭐 다신아프거 없네, 이거는. 언제나 뭐, 이, 대로네? 근데 이때 엄마는 또 고생했겠노? 음, 참, 우유곡절, 인생의 우유곡절, 그렇게 인생의 우유곡절도 이 시기에 다 당했을 거고, 뭐. 뻔하잖아. 그, 여기, 여러분 운명 죽이는 운이 흐름새고, 일으키지만은, 이게는 풍어 오는 걸로 여섯 개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안 봐? 이 공부를 안 해? 여기에서 박사님, 응. 상담할 때 힘든 거를 아는데, 여게풍이 응. 가능한 게 저희가 해결이 가능한 거, 저희 응. 행사로서, 여 응. 행사로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응. 그게, 천풍만 제외하고, 지풍하고, 인풍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아, 행사로서? 그 아, 천복에선 행 해결 안되는게 뭐 있더나 없더라 이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는 중요하다 그리고 행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어 귀신풍들은 어저게 자기도 노력해야 돼 그래야만 효과가 큰 것이지 자기가 노력 안하고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하는 거는 다시 갖다 붙여보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운명적이 다 알겠다. 풍원적이 완전 찍사, 아이가, 몇 년도, 몇년 하면 딱 찍으면, 그, 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끝나, 아마. 찍사하면 안 된다 했다, 비록 내가 나눠줬지만은 찍사하면 안 된다 했다, 그거 하면 딱 찍히면, 그거지. 어떤 귀신이, 어떤 귀에서 어떻게 죽어갖고, 어떤 귀신 서가리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이거 뭐, 라랄게뭐 있노? 이거 갖고 못 먹고 산다 하면, 그거 처음 어떻게 해? 저 한강 철교 가 갖고 어떻게 아 잠수교 가서 잠수할래 <웃음> 한남대기에서 우리 응? 추하갈래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부들은 여러분이 좀 하고 나도 이제 체력이 딸려갖고 더 이상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거는 세계의 공부고 내가 처음으로 강행한 거야.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한지 모른다. 자, 생각해봐. 이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제 완전히 100% 구생에 어? 무상에다가 밥까지 제공하고 커피까지 제공하고 오만 거돼가고 시간 날 때마다 모두 설명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기회가 어딨냐. 그쵸? 네. 복 받았다고 생각합 마치겠습니다.